하루 6시에요 자 지금 거의 시간이 12시가 다돼 가거든요 이런 야심한 시간에 제가 일산 호수거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왜 왔냐 거의 한두달 동안 접었던 포켓몬 고를 다시 하려고 왔어요 들어보니까 금요일 날에 조라크 그 녀석이 이제 할로윈 기념으로 어 처음 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그 계획이 됐었는데 버그 때문에 이게 완전 무산됐다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요 이벤트 안 하나 싶었는데 뭐 어제 새벽에 갑자기 이게 또 풀렸대요 그래가지고 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부랴부랴 뛰쳐 나왔습니다 아 근데 되게 오랜만에 야외 청이 그런가 어떻게 어색하냐? 조로아크 말고도 이 여기 일산공원에 아주 또 특별한 분이 출몰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그분부터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어 그러네 나쁜 여우 포켓몬 조로아 11월 1일 10시까지 나오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잡아야겠어요 요게 여우 포켓몬 조로아크 어? 할로윈 기념 모자 피카츄랑 장식단 식스테일 커요한 애들이 좀 많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얻어야 되냐고요 듣기로는 뭐 파트너 포켓몬으로 설정을 해야 나온다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괴한이 한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웃음> 아저씨 <웃음> 여기 도 뭐하세요? 아니 밤에 이렇게 캠크 끼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야만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민폐요 민폐 그러니까 뭐하시는 뭐 거예요 진짜 완전 그 자체예요 지금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조로아가 메인인데 조로아 얻었어요? 아, 너하나도못 어? 너못 얻었어? 저 지금 아예, 아예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두 달만에 하는 거라 이게 감, 감, 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웃음> 아너좀 좀 오래 쉬었지? 아, 얘가 좀 오래 쉬었거든요 지금 아, 나는 참고로 조로아를 잡기는 했어 아러니까 뜨는 조건이 뭐야 이거 나도 모르겠어 나는 닌피아가 원래 파트너였어 그닌피아가또 있어 아... 막 필드에 그냥 림피아가 한 마리 더 있어가지고 이거 뭐야 버그인가? 눌러 는데 어, 아! 아아 아, 어, 약간 메타몽처럼 어, 바뀌나 어, 보다 맞아맞아 맞아. 맞아. 메타몽처럼 바뀌어 자 근데 포,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똑 포켓몬이 똑같냐? 아니 <웃음> 종류가 딱 4종류야? 네 어딱 4종류 네 참고로 의정부는 잘 나왔어 근데 의정부는 너무 먼데? 어 뭐, 알아서 집에 가 아니 이 시간에 의정부면 저 거기서 밤새야 돼 밤새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아니 밤에 밤샌다고 뭐라 그럴 집사람이 없잖아 <웃음> 아, 애가 맞다. 있니? 네가 집에 누가 있니? 아, 거의 대신이 명당이네. 오! 아! 방금 뮤츠 떴었는데! 아! 뭔가 했네. 아니야, 뮤츠 뜬게 아니라 이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애가 사라진 거네. 아 그런 거요? <웃음> <장난하냐>? 아하핰핰핰 니 네? <웃음> 아, 네 음식이 다 떨어졌네. 미츠 배고프다고 집에 간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 이거 호들가 막 미쳤네. 아. <웃음> 미츠 떴었는데, 근데 니우츠는 어디니? 니우츠는어디갔니 아니, 아까 그 뭐, 저기 똑같은 그 메타몽처럼 뜬다길래, 아 갑자기 어. 사라지길래 깜짝 놀랐네. 어, 그래. 어, 어. 이거는 뜬거 아니야? 뭐? 어, 얘 눌러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울, 이거 맞지? 맞지? 맞지? 맞아x3 오! 맞아, 맞아, 맞아, 오 맞아, 갑자기 뮤츠가 나왔어! 여, 여, 야! 야! 야! 생의 뮤츠가 나타났다! 나는 왜안 나오냐? 잠깐만 야! 너 뮤츠랑 베스트 프렌드냐? 아! 형 정성이 부족했어! 이거는 휴대갑이 아니었네 결국에는 응 음, 설계였다 아주 좋아요 이얘 진짜 나왔어 아! 내.. 나는 안나는데왜 얘만 나오냐? 짜나네아개꼴띠 자! 하이퍼볼로 바로 잡아버릴게요 자! 준비! 현심도! 아! 아! 아! 뭐지? 어왜왜왜 어, 왜, 왜. 이게 아니야 아니, 그... 벌레, 벌레 벌레 머리 위에 이제 거미 떨어져 가지고 내가 진짜로 그 정도 없으신 분이 그 성격까지 안좋죠 <웃음> <웃음> 바로 그냥 밀어버리지. 짜라라라 면취야. 형이 그대로 잡아줄까? 어. 따가뭐 잡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 어라어 오라. 오 어라? 오 귀여워! 아 너무 커요, 고. <웃음> 얘가 이제 그 조로 아크가 되는 거잖아, 그죠? 어, 맞아, 조로 아크로 아, 지나. 능력치 좀 봐봐. 자, 과연 개체값 짝! 어? 야, 개체가 잘 나왔다. 나, 나, 나 빼든데? 대거했어. 아, 빼든 아, 아, 아, 지금 형이 홍, 아까 오기 전에 혼자 잡으셔서 벌 받은 거예요, 이거. 우즈가 잡았어. 아. 심지어 아. <웃음> 둘다 내가 못 잡았어. 우즈가 아, 잡았어. 아, 아, 그래요? 어, 한 마리를 잡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서 두 번째 나왔길래 이건 아빠가 잡을 게했는데아 아, 아, 어림없죠. 바로 스틸. <웃음> 어림없죠. <웃음> 예, 엄청 짜증내면서 내가 할거야! <웃음> 소리 질러가지고 어딜 손대? 따지고 보면 못 잡은 거네요? 못 잡아봤어 <웃음> <웃음> 아직 우주가 잡았지 내가 잡은 거는 아니야 아, 맞네 <웃음> 어. 잠깐만 이쯤에서 저희 한번 내기하실? 내기 저도 따. 한번 떴고 형님도 한, 그냥 물리적으로 한번 떴으니까 한마리 먼저 따 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지금부터? 어 아니 근데 니가 확률이 높을걸 아마? 야야야야야 야다다다다와 졸아 왔다 아 이겼네요 야뭐사뭐 내기 뭐, 했냐? 뭐안 하기로 했냐? 뭐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난 제안만 드렸지 <웃음> 어, 잠깐만 어, 그래. 아, 어, 잠깐만. 어, 얘 어, 이렇게 하기, 있기 없기. 아, 있기 없기가 아니라 맞잖아. 우리 내기 하기로 했지. 내기로 한건 아니잖아, 지금. 그럼 지금 빨리 정해, 잡기 전에. 아, <웃음> 아직 안 잡았어. 자. 우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하, 아니야, 아니야. <웃음> 그 다음부터지. 일단은 우리가 확실히 여기서 얻은 건 있어. 맞아. 조로아가 지금 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했어. 그냥, 확인했어. 야, 그러고 보니까 조로아 엑셀런트로 잡으려면은 피켓몬큰걸 하는 게 좋겠다. 아, 맞네. 그렇지. 그래야 등식 건때엑셀런트가파 어, 거야. 어, 맞네. 야 어떻게 뭐할래 어떻게할래 빨리 자나 그거하자 뭐요? 나온사람 뭐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니면 진사람이 불닭볶음면 저기서 먹을래 그냥? 불닭? 어 벌, 벌칙으로 진사람이 아 근데 나 지금 아너배 창이 안 가? 아이 창이 슈 아차이 좋아 아, 아, 있어. 아그 아, 아, 아, 안돼 안돼 진 사람이 조로아크 삭제? 조로아크를 왜 삭제해? <웃음> <웃음> 그런거 하지마 <웃음> 아. 배틀로얄 아, 배틀로얄 <웃음> 아, 배틀 하지 말고 빨리요 스몬 원하는 거 하나 주세요 스몬 원하는 거 하나 원하는 걸로 서로 원하는, 원하는 걸로, 걸로? 어. 나는 내가 주고 싶은 거 주고 너는 뭐지? 내가 원하는 걸 주고 뭐, 뭐, 뭐, 뭐 이상한데 말이 방금? <웃음> 형만, 형만 이득 보는 거 아니었어요 방금?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이긴 사람이 <웃음> 뭐 니꺼 내꺼 내꺼 내꺼 이거예요?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쿨?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 시작 시작! 야, 떴다, 떴다. <웃음> 떴다, 떴다, 뭐야, 아직도 안 했어? <웃음> 아니 잡았는데 <웃음> 또 떴어. <웃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원해놓을 게뭐한 마리 얻었습니다. 짜자잔! 자, 자 어떻게 하실래요? 나도 뮤츠 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뭐 어쩌라고요? 어 있긴 하네, 진짜 나오긴 하네. 아 이게 똑같은 곳에 또 나오네. 아, 오, 같이 나오나, 오, 나오나 보다. 같이 나오나 보다. 신기한데? 그러면은, 야, 내기가 뭐 의미가 없긴 한데,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너 나한테 포켓몬 한 마리 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로? 아니면은, 묻어? 아니야, 뭘 묻고 따돌러 가야. <웃음> 됐어. 어. 아, 묻어? 아, 이게 너무, 너무. <웃음> 근데 여러분들 느꼈지만, 정도 없고. <웃음> 성격도 안 좋아. 아, 여러분. 심지어 양심까지 없어요. 와, 여러분 진짜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 인생 독고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게 어때요? 지금부터 다시 찐으로? 어, 찐으로 확인. 아니 찐으로 하고 묶어 더블로 가야지. 어, 묶어 더블로 갑시다. 묶어 더블로. 네, 묶어 아, 뭐 이렇게 더블로? 말이 바뀌세요 자꾸. 아,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게 기 어쨌든 내가 이긴 거잖아. <웃음> 첫 번째 하는 거 시작. 그거 잡았으니까, <웃음> 내가 이긴 거잖아첫 번째는 먹고 <웃음> 아, 떠보러 갑시다. 네, 오늘 괜히 나온 거 같아. 네, 아니면은 일단은 잡고 개체값으로 승부. 아, 어차피 동시에 나오니까 어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일단 나오니까 두 번째 승부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어, 뭐야. 너 떴어? 너 형도 어요어 떴는데 어, <웃음> 어,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이거 동시에 어, 떴어. 떴어 아 동시에 떴어 레전드다 아 이거 오늘 진검 승발 하는 거네 요, 요거 개체값 근데 어, CP는 상관없겠죠 이게 크게? CP 상관없지 개체값으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음. 전 좋은 거 매겨가지고 어? 어 나안 나 매기고 벌써 잡아버렸는데아 아, 아, 혼났다 이제 큰, 큰 끝났다 아 제발 자 일단은 제발. 저 잡았고요 아, 괜찮아. 네가 못 잡을 수도 있거든. 그럴 리가. 얘가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응, 음, 하이퍼볼도 쓸 거야? 어, <웃음> 어 잠깐 <웃음> <저, 저>,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 잠깐만. 뭐한 뭐, 뭐, 뭐 거야, 지금?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단이 떴어요. 이건 잡혀지 무조건오 어, 그... 일단 오케 잡았어. 잡았어. 자. 씨. 자, 오, 일단 오, 가볼까? 후, 가 볼까? 까 보실까? 잡읍시다 이자나 CP15밖에 안된다 오278자 CP15? 아 이거 야 이거 CP15면은 이거 좋... 야, 개체값이 아무리 좋아도 아 아무리 뭐 해도 이거 답이 안나오네 좋 수가 있나? 야 CP15면은 그냥 레벨이 0 아니야? 0이나 1? 그러면은 개체값 다 합쳐도 <웃음> 망했는데요? 아 아니, 망했는데? 뭐 어떡해요 그냥 망한거지 뭐아 망했다 자 보자. 요 뭐야 이거 별두개 떴어? 별두개 아... 저봐야 <웃음> <웃음> 봐봐 15가 좋을 수가 없다니까 예~~ 야야 공격이 완땅이야 야나 아! 그딴거 없어 그딴거 없어 어별한 아, 뭐, 개를 뭐, 어디다 뭐, 비벼 자! 여러분들 오늘 정의 구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아야 어디 가?! 어디 가?! 내 포켓몬 내놔! 정도 없고 <웃음> 성격도, 성격도 안, 안 좋아, 안 좋아. 네, 네. 심지어, 심지어 양심까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웃음> <웃음>